음력 1946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세상을 뒤흔들 장군감을 기다리던 식구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이내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씨 집안 다 망했다며 만들던 미역국을 내동댕이 쳤고 할아버지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큰 벌을 주십니까? 라며 통곡을 했으며 어머니는 일부러 젖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TYK그룹 회장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창조한 여성으로 불리는 김태연 회장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보살핌과 사랑을 제공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냉대를 받으며 자란 김태현 회장은 그렇게 2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김태현 회장은 남녀차별, 인종차별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 뒤 미국인과 결혼은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동양인 여자에게 구박을 주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두 번이나 유산을 겪게 되고 나는 강아지 반도 못한 존재였다. 그들은 강아지를 아껴주고 기워했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라며 그때를 회상했으며 결혼한 지 결국 10년째 되던 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식당 접시 닦기, 호텔 청소부, 주의소 등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또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에도 동양인이란 이유만으로 누군가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인종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퓨처메모리를 떠올렸습니다. 퓨처메모리란 김태현 회장이 만들어낸 말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인지하는 것으로서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한국의 RVD가 주장하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돼지밥을 먹으면서도 개 사료용 솥뼈다기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항상 퓨처메모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태권도 문화생들의 손에 분살이 생긴 것을 보았는데 게임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게임을 만드는 것으로 첫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태현 회장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녀가 입양한 아들이 개발을 도맡아 했죠 창업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첫 창업은 금방 망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IT 관련 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녀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기사를 읽고 무작정 실리콘밸리로 옮겨갔고 컴퓨터를 전공한 아들들과 함께 지금의 TYK 그룹을 있게 해준 라이트하우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건물, 공장 등 시설의 청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김태현 회장이 청소부로 일할 때 빌딩이나 집 모서리에 피는 곰팡이를 보고 얻었다고 합니다. 김태현 회장은 퓨처 메모리를 통해 라이트하우스를 업계 1위로 키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현재 TYK 그룹은 모두 이 퓨처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현 회장은 He can do, s h 미 can do, why not me 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냐 라는 뜻인데 그녀 스스로 캔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전정신과 자신감 그리고 오기마저도 느껴지는 이 슬로건은 퓨처 메모리와 함께 지금의 김태현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허들은 일을 할 때에도 인종차별을 당할 때에도 가슴속에 있었고 마약, 섹스, 그리고 폭력에 물들어 있던 미국인 아이들을 입양할 때에도 있었으며 라이트하우스를 창업할 때에도 캔드 정신과 퓨처 메모리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벌써 70이 넘은 김태현 회장이지만 스케줄은 항상 빡빡하게 차있습니다. 은퇴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며 충분히 일할 만한 지식과 체력, 지혜가 있는데 왜 쉬는가 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회장의 두 가지 가치, 퓨처 메모리와 캔드 정신이 그녀를 최정상으로 올려주었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기개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상이었습니다.